네, 네. 네. 네. 아니, 피디님,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도대체? 운동하러 갔어요. 여기 턱걸에서 기백까지 왔는데 아, 아, 아. <웃음> 요즘 보디빌더들 찾아다니면서 특별한 팁 같은 거좀 배우고 네. 아 그러니까 빌더들마다 자기만의 그있잖아 스킬들이 딱히 나한테 배울 게 없을 때아 근데 저번에 네. 그 핫한 분 있잖아요. 김동현 씨라고. 아그친구 아, 요새 뉴스에도 나오더라고. 아니 <웃음> 그러니까 <웃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김웅서 씨가 김웅서 형님이라고 해서 심지어. 아니 김웅서 씨는 여기서 하고 싶은 형인 같은데. <웃음> 네. 김우서 네. 형님이 네. 운동을 정말 똑똑하게 하신다.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시어진 <웃음> 이미지입니다. 아니 김우서 똑똑한 몸 만들기 었잖아 아, <웃음> 자꾸 똑똑하다 하니까 내가 쓸데없는 <웃음> 걸 해도 뭔가 똑똑해 보이니까 그런 거지. <웃음> <웃음> 실제로 저는 별 다른 게 없어요. <웃음> 우선님 하면은 팔이죠, 팔 <웃음> 모양을 봤을 때 왕팔이어가지고 원래 어깨만 하려다가 팔까지 조금 같이. 집중 안 되는데. <웃음> 아, 자기 유튜브에서는 다 좋은 고선인데 <웃음> 아니야 그거는. 아, 그거는. 네, 방송용. 아, 실제 팁은 있어요지 이거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씩 한 5% 정도 공개하고 <웃음> 끝났는데 <웃음> 50%는 아주 세요 그냥 그래도 일단 뭐 함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깨 운동부터 갈까요? 우리 부스터 가신 지좀 됐는데 특별히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운동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뭐 특별히 이 정도 한다 저 정도 한다 이런 건 없거든요 어깨 운동할 때 네. 원래 어떻게 해요 원래 일단 왔을 때 세팅어 있는 거. <웃음> 진짜 막골리 힘들어.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운동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하기.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등하러할때또 오고 싶긴 하니까. 저는 원래 서울 자주 가니까. 그냥. 뭐 반겨주시는가요? 아, 다음에 그래서 올때 촬영 언제든지. 아, 예. 오케이. <웃음> 일단 이거 지장 <지금> 찍고 <웃음> 네.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새로 살까요? 아, 의자 세팅 각도. 등받이 안 하고요? 안할때될 거예요. 무게 못 치. 등받이 속지 마세요. 무게 못 치는데. 아니 무기 치는 모양이 몸이 안 좋은데 감동해가지고 움직임에 왜? 겁나 깔끔하다 아좀 <웃음> 근데 아 몸풀기인데 횟수가 되게 적네 <웃음> 아 그래요? 숫자가 약간 열개 아니었죠 지금 아 제가 숫자를 열개 이상 세지를 못해요 아니, 지금 숫자가 되게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어, 어. 아열개면 10개, 10개 15개는 15개인데 어, 어. 아 뭐가 열1세개좀 해서 끝나는데둘 아, 다가 이제 좀나야될 거다 싶으면 나왔지 뭐괜찮은 제가 잘못하는 걸 찝어주세요 그냥 네. 일단 저 눈알부터 틀려보었는요 지금 눈에 힘을 좀 주세요 이렇게 작은 무게를 면서다갈리는 <웃음> 밑에서 날리잖아 네 아니 무게를 잡고 밀어 잡고 자. 이런 식으로 운동할 거면 한 100kg는 들어야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파운드로 해요. 그러니까. <웃음> 윤서님 <웃음> 요즘 류에 <위에> 많이 안치죠 <웃음> 많이 안 치죠? 그래 안 다쳐요. 네, 그래 안 다쳐요. <웃음> 내릴 때 보면은 그냥 이게 그냥 어떻게 보이냐면 전환이랑 이두랑 당겨가면서 그냥 꽉 누르는 느낌이 있어 지금 어깨를. <웃음> 죽는데 시합 왜안 나가는데? 시합이요. 네. 나가서 이등할까 봐. <웃음> 나가서 이등하면 좀 별로. 지금 저는 이게 살짝 거품이 좀 있잖아요. 그 어,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도 1등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이미지. 네, 근데 안 그래 안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 인스타 이제 내몸 사진 못올려 <웃음> 옛날에 1등 많이 했지. 저 아, 웃겨서 오늘도 못할것 같은데요? 1등 해봤어요? 아, 저 얼마 전에 리전널. 리전널? 네. 그런 거 말고. 아니 우소씨도 리전널 1등 했잖아 마지막 시 아, 나도 리전널이야. <웃음> 네. <웃음> 잠깐만. 일단 움직임이 완전. X인데요. <웃음> 네, 허리도 너무 이렇게 네. 하지 말고 딱 일자로? 아래배 눌러서 이 복압을 딱 잡고 하서 이렇게 이 발, 아 발을 딱 밀어야 돼. 복압 아래에서 잡고? 어, 딱 밀고 그래야 상체가딱 속초 정리되잖아. 아니 자꾸 무게를 들러가지고 어깨 운동을 할래야지. 나이 먹으니까 네. 어깨가 잘안 좋아지는 거야아 <웃음> 촬영 잡히자마자 자기 살 쪘다고 뻥이야 뻥. 저살 많이 쪘어. 뻥이야 뻥. 뭐 전화만 받도 뻔이야 진짜 제가 좀이 약간 사기 캐리인 게 이런데만 살이 안쪄 <웃음> 비슷해 벗으면 <웃음> <웃음> <웃음> 사람들이 특히 헬스장 팔아가면 내가 이거 아, 저살 진짜 많이 쪘으요면아 그거 보니까 아닌데 이런데 샤워실에 가면 사람들이 아이런데가좀더 밀어서 밑에서 깜딱거리지 말고 이 자꾸 쉬운 고구만만 딱하라 그래 러니까 어깨를 날로는데 아니, 절정 수축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근데 몸에 왜 그렇게 뭐 희한한 장비를 많이 하고요? 그 몬스터 짐에서 팔고 있는 이 벨트입니다. 별로 구매 효과가 별로 안 되는데. <웃음> 아, 그 보호되는 몬스터 짐. 에. 에, 홈페이지에 많이 팔아요, 이것저것. 중간으로 밀지 말고, 위로 그대로 밀려. 중화에 응. 따라간다. 이게 안 따라가야 돼. 요 아. 응. 어깨 밑으로 박아두고? 응. 오, 겁나 힘든데요? 내가 볼 때는 본인은 네, 이 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해야 돼. 아니 그건 아니다. 아니 진짜로 이건 아니, 진짜. <웃음> 겁나 힘들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는데 무게를 많이 들기 위해서 하는 무게 알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웃음> 팔한 번만 잡아주세요 <웃음> 덤벨. 들자마자 혈반이 반응을 해버리네. <웃음> 도리야. 봐. 그러니까 제 봐요. 여기서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 네. 일단 머릿속에 일단 들어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어요. 들어야죠. 되게 일차원적인 생각이라도. <웃음> 단세포적인 생각이라들때 <생각으로. 웃음> 이게 안 따라가야 돼요. 이 자리에 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박가두고 아래? 응.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본인은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잘못된 거 보여주려고. <웃음> 되게 추하다 지금. <웃음> 잠시만요. 어깨 박아주고. 네. 어깨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밀 얘는 밀면서 얘는 밑으로 당긴다 생각해요. 아, 밀면서. 오케이. 이면서 야 지금 수축 된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 손을 네. 너무 거지같이 잡았어요. 아. 네. <웃음> 네 내리고 내리고 뭐야 아. 오야 밑에서 치지 마요. 자 여기서 자 내려봐요. 네. 여기서 순수 근육 힘으로 쭉 이럴 순수 그 응, 힘으로만. 응. 오, 네. 그 위에서 잡고 예이 네. 약간 날리는 게 습관이네 지금. 봐봐 근육 힘으로. 아예 또 난리잖아. 아참다 뭔지 알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밀잖아요. 보통 네. 다 이렇게 밀더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밀면 근육이 많이 쓰니까 많이 들려요. 네. 근데 이걸 어깨를 박아놓고 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근육이 이렇게 숙제해? 이쪽으로 이렇게 그절대로 이렇게 따라 올라오게. 네. 그, 이렇게 되는 거 알고 네. 이 밀면서 얘는 밀고 이 밑으로 박아넣는 거예요. 어깨 뭐 들어갔어요. 근데 네? 어깨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삐걱삐걱거려, 오케이. <웃음> 아니, 지금 손잡고 있는데, 김웅수의 똑똑한 몸말들이 하면서 이렇게 삐걱거려? 똑똑, 똑똑. 아, 똑똑. 똑똑. 똑똑하잖아. 그래서 <웃음> <웃음> 소리가 <웃음> 똑똑하잖아. 잘 봐요. 이 포할 팔꿈치 포지션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우리 일본 포자하할때 이렇게, 이렇게 네, 쭉쭉 빼잖아. 예. 마찬가지로 쭉 빼는 거 이렇게. 쭉 빼서. 쭉 빼면 이게 딱 박히거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아. 이게 아니고. 손은 손은 여기 안으로 하고, 안으로 하고. 예? 만약에 쭉뺀 상태에서 예. 이렇게 그래서 예. 누르고 예. 쭉 밀어봐요 어저 어깨 겁나 넓어 보인다 안 넓어요 어얘뭐 예. 벌리잖아 저게 오오오 이거 완전히 그냥 이렇게 어깨 근육이 진짜 작구나 근데 아 그렇게 작진 않아 손목 세우고 이렇게 응. 안 날리고 이렇게 방금 날렸어요 예 봐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습관이거든. 진짜. 어, 고치야 돼. 저 솔직히 근데 몰랐어. 자꾸 저뭐0 파운드를 네. 생각하지 말고 네. 가벼운 거로 이 동작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많이 하겠다 이거. 어, 어. 하면 좋아지겠죠? 하면 좋아져요, 진짜로. 얘를 이렇게 꼬진다는 생각해서 이게 와야 돼. 이렇게. 어. 갔다가 어. 이렇게. 그렇지. 이거 여러분 이거 많이 연습하세요. 맨손으로도 좋아. 어. 여기서 꼬집는다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지 따라가는 게아고 얘는 밑으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는데 이제 갈굼 당하고 너뭐 그딴 식으로 운동하지 마라 네. <웃음> 뭘 의미해요 그딴 식으로 한다면 때려치면 요뭘 의미해요? 이거 할 때는 좀 그래도 덤벨이랑 템포 다르게 가네요? 그래요? 좀더 수축도 빠르게 난똑같은거 생각했는데 다르구나 아니 나, 나중에 봐아 <웃음> <웃음> 근데 제가 약간 나중에 봐 아, 제가 약간 운동에 일관성이 없어요 <웃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생각해봤어요 네. 머신는이 계적이 잡혀있잖아 네. 내가 속도를 붙여도 그게 그 일정하잖아요 지금 지연된거 지어낸... 아니죠? 아 진짜 아니에요 네. 덤벨 같은 경우도 내가 하면 이게 흔들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계적을 만들어야 되고 어. 황홀해요 일단 잠깐 예, 자꾸 예, 예. 안으로 좀 돌려줘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넘기고 네. 팔꿈치 앞을 좀 빼주고 네. 오! 네. 여기서 응. 내려봐요 스톱 이혀서 아까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네. 오! 네. 이건 좀 전면 상악도더 많이 개입돼 이쪽에 거. 이쪽에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아씨 생각보다 근육이 없어서 잘안 <웃음> 보이는데 아니 태닝을 안 해서 그래 아니 이건 태닝이랑 상관없이 피부 껍... 데기가 껍데기가 뭐 돼지 껍데기 수준이라가지고 <웃음> 돼지 껍데기 수준이라서 <웃음> <웃음> 어, 잠깐만 뭐라고요? 나기을까지 왔는데? <웃음> 보면 네. 아니, <웃음> 별하고 더일 <웃음> 줄 알았는데 아니 시 <웃음> <웃음>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 <웃음> 나비냐고 그래 보자 왜말안하 보지 마 잠깐만 이거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침에 내가 오늘 김치찌개 볶아가지고 수분이 수좀잤어요 김치찌개. 아, 아시지. 김치찌개. 아유 오늘 여기 촬영온다고. 3일 동안 다데아 아, 진짜요? 진짜로. 일 동안 다이어트데이에요 보여? 보여? 보여? 유산소 탔다니까 3일 동안? 내 생각에는 첫추 때문에라도 그냥 뒤로 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아 <웃음> 오히려 8 0 5버 해서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잡았잖아 그 네. 이와중에 그 뉴텍 대표님께서 나오셨는데 네. 대표님 맞나요? 지금 웅서씨 운동하는 방법이? 실제로 힘 쓰는 자리는 이자리다여기요이 자리에 힘을 쓴다고 특히 이 자리보다는 네. 이자리다아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에요? 그렇죠 눌러봐요 이렇게 다 눌러봐요 네. 아 그, 여기로 누르는 거랑 자, 같이 여기 눌러봐 아 이게 더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당연하 답답 사람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있어 전 나와주실래요? 네. <웃음> 원래 제가 항상 혼자 다보니까뭐 네. 기다린게 하긴 않아요 아, 빨리 들어가야돼 근데 지금. 앞에서 막 기다리고있으면 짜증나 아이 자리가 이대로 끄쭉 내려오게 그 본인은 하다가 이렇게 어, 빠져 이렇게 마지막 네. 고립이란건 뭐 없어요? 그, 이렇게 내려갔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고립 벌리지 않으려고 아, 저 하고 있는데 저 안찍어줍니까? 네. 벌리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아니 열심히 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내어너지게 <아니>, 아, <웃음> 찍고 있겠데내 쪼가 저가 있어 하.. 진짜 몬스터진 너무합니다 김에까지 와놓고 아니 시프 가르쳐달라면서요 시프가 아니고 다른 말이었는데 잘못 쓰는 거아니죠 전형적인 그힘 키우는 차려. 힘만 키우는 운동 차력 차력 몸은 별로 안 좋고 그런 있잖아요 몸통은 두꺼워져가지고 아, 마지막 시합 언제예요? 아 모르겠습니다 이거 <목소리도> 해보세요. 이제 티대로 프레스하기도 그렇고 팔꿈치. 야, <웃음> 쭉옷 벗을 수 있을 것 같아. 껌슨해가지고. <목소리도> 생각보다 별론데. 아유, 제가 요즘 비지 내추럴이라 그래요. 어깨 한번 까봐요. 어? 어깨 어 한번 까봐요. <목소리도> 아니, <목소리도> 그렇게 비교할 <목소리도> 필요는 없잖아. 난 지금 자신 없다거나 지금. <웃음> 이거 뭐 얀센이에요?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이거 어릴 때불 주사, 불 주사. <웃음> <웃음> 볼 때는 이렇게 불주사 맞아 불주사 <웃음> 불주사 뭐야? 아니 불주사 맞아서 몸좋은거 아니야? <웃음> 아이씨... 설마... 아니 그... 되게 오래 했네 요 오늘 제가 개꿀팁 두개 얻어갑니다 어깨 밑으로 박아주고 하는거 숄더프레스 머신 할때 팔꿈치 좀쪼여가지고 하는거 그리고 이 각도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오는거 무게 여기다 실어주는거 이거 제가 개꿀팁인거 같아요 사이드는 무겁게 할까요? 가볍게 할까요? <웃음> 둘다 처음에 무겁게 그 다음 가볍게 제가 봤을 땐 본인은 네. 가볍게 해서 이쪽을 도져야 돼요 이쪽이 없네 아 비시즌이라 그랬다니깐요 아니 비시즌에도 있어야 돼요 몰라요 근데 그거 알아요? 아니, 시즌 때 몸무게가 올라가? 도대체 뭘 써요? <웃음> 아니, 아니, 도대체 뭘 아니, 쓰는 써요? 몸무게가 아니, 올라가요 저는 어 아, 그래요? 왜그렇지 왜 몰라 아 이것도 좀팁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주고 시작하라고요? 네 일단 나도 일단 해봐야 <웃음> 일단 나도 해봐야 감을 익힌 다음에 자꾸 배가 좀... 더운 <웃음> 같은뭘 <웃음> 드신 거였지? 아니 긴이 <웃음> 배가 좀... 아니 복근은 보이는데... <웃음> <웃음> 아 요즘에 뭐... 배나다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 근데. 아... 그... 지금 어떤 메커니자 <웃음> <웃음> 일단 첫 번째 중에 이... 어깨에 힘 빼세요. <웃음> 올릴 때 있잖아요. 네. 올릴 때딱 스타트 할때 여기서 이 구간 있잖아. 네. 여기서 스타트를 얘로 딱 들라고 머으로 인식을 하고 스타트를 해 보세요. 이 들린 상태에서 그냥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하고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붙여주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나오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눌러서 붙여줄게. 이렇게 네. 너무 뒤로 빠지는데 약간 팔을 펴주고, 팔 펴주고 팔좀 펴고 네. 아니 이렇게 무게 안 걸리는 것도 신기하다. <웃음> 어떻게 이렇게 무게 안 걸리는 신 <웃음> 여기서 <웃음> 네. 이게 옆으로 쭉 뻗고 네. 위로 들라지 말고 뻗고 네. 이거를 든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된다는 느낌으로가야돼 이렇게 아 바깥으로 네. 예. 그렇지 예. 그렇게 이렇게 예 어. 이렇게 네. 아예 네. 옆으로 뻗, 옆으로 쭉 많이 뻗어야 돼 이렇게 네. 누르고 아 근데 억지로 어, 누르면서 어깨 뜨잖아 네. 안 뜨게 네. 이렇게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오 이렇게 버티지 말버 버티, 버티면 안돼 이거는 조금 좀만, 좀만더 좀만 눌러 주면 안 돼요? 어. 아니. 되게 손 많이 가네. 안 <웃음> 아, 눌러 주니까 잘돼 잠깐만. 오. 오. 왜왜 왜 이렇게 다르지? 눌러 주는 게 느낌이? 왜냐면 저항이 내가 일로 보내 주네. 예. 네. 이거는 저항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수직 방향으로. 그 그래, 그거를 본인이 그 저항을 만들어 주면 돼요. 여기서 덤벨이 떨어지는 어. 속도보다 더 빨리 이렇게 내려 주면 일로 간다니까. 근육 짱구 운동하는 데 그거 다 된다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힘 방향 그대로 이렇게 갖고 가야 돼요. 너무 대충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라고 어깨 한번쳐 보세요 사이드 와 쳐가지고. 죽인다 어. 아니야 아까 오여씨 어, 이거 나그 뚜껑 나오는데 체스트를 어. 바깥쪽으로 여기에 음, 그어하는 그... 사람 아, 얼굴이 있다 얼굴 있다 그 턱주가리를 <웃음> 손등으로 <웃음> 친다라는 어. 예. 그예자뭐 예. 여자친구 생각해도 되고 예. 네. 뭐라고요? 예. 잠깐만 잠깐만 원징대표님 <웃음> 생각해도 되고 <웃음> 사랑합니다 네. 지금 생각이 나뻔몸 너무 지금 흔든다 지금 감정 입돼가지고 손에도 힘 빼요 손에 이렇게 걸쳐놔야 돼저 30개 한것 같은데 더해요? 아니 30개 한, 안 했어요 버티지 말고 좀 빨리 빨리 버티지 말라니까 <웃음> 그렇지 버티면 안 돼요 아 버티면 안 되는구나 아, 무슨 말이죠? 아 씨. 운동은 커텐지금까지 그냥 버티면 안돼 네. 내리는 건 그대로 내려서 받아야 돼. 몸에 힘 빼고 네. 턴에 여기다 힘 빼야 돼요. 탄력 탄력. 어, 힘 빼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하듯이 옆으로 나란니 어! 팡! 어! 팡! 팡! 내가 볼때 입만 닿으면 되겠다. 응응 응. 리듬이 일정하게, 일정하게. 몸을 어, 그대로 받아서 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잘한다. 그렇게. 그리드로 가야 돼요. 오는 걸 막지 말고. 무거운 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 집중. 우리 가벼운 걸할 때는 옆으로 쳤잖아요. 무거운 네. 걸할 때는 위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어깨 모양 보면 사이드는 네. 여기랑 이쪽 부분에 완전 한, 상부에 이렇게 네. 팔을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어와여기힘 들어가네. 네. 이쪽에 이쪽에. 아 네. 겁나 아파요. 우리 가슴도 가슴 근육이 한 개인데 바깥쪽 안쪽 막이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마찬가지로 어깨 후면도 밑에 중간에 위가 있거든. 네. 어깨 모양이 예뻐질라면 그걸 다 신경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이거는 살짝 앞으로 해서 아, 이건 살짝 앞으로서. 해 이건 앞으로고. <웃음> 네. 이렇게. 약간 업라이트로와 사이드레트레이즈 중간 느낌인데요. 그렇죠. 근데 업라이트로는 손이 자유롭지 못하죠. 네. 이거는 벌리고 모으고가 되잖아. 어어어 어. 어, 잠깐만. 약간 대각선으로 이, 이 방향으로. 아, 어. 어. 어. 어! 그렇지. 어! 빨리빨리 빨리! 네! 아. 오케이. 야. 그, 그러면 자꾸. 네. 그 덕글에. 그래. 네. 여기 어깨 여기 뭐 나왔다고. 그조사 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음>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에페드림 맞고 방송하냐고. 지방종이 지방종. 던져봐요. 만지면 뭐, 뭔가 나올 것 같아. 나 뭐가 나와? 에페드림 <웃음> 나오는 거아니 아니지. <웃음> <알겠지? 웃음> 지방종이 지방종 어, 한 보자마자 벌써 맞고 왔나? <웃음> 그러니까 그런사람들이 니까 있다니까 댓글에? 뭐야 이님 그렇죠 다음부터 여기다가 적어놔요 지방종이라고 <웃음> 아니 그 저번에 시합장에서도 오해 받겠다 나는 불주사했는데 뽐피하는데 <웃음> <내> 옆에서 <웃음> 어깨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이거를 <웃음> 일단 저 뭐하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요? 아네 고맙습니다 직후 풀플로힘 빼고 천천히 가동불비가 좀 줄더라도? 괜찮다. 나는, 나는 괜찮다 생각해요. 아... 그 리듬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에요. 일반적으로 운동 잘 못하는 애들 보면 네. 딱지 아프기 시작하면 흥분하거든. 응. 흥분하고 응. 막 잡아 당기고 막 일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응. 똑같은 리듬. 되게 잘된거 같아. 저, 저렇게 하니까. 어. 손님왜 이렇게 거칠고 잠깐만. <웃음> 나보고 어. 막그 굳은살 생기면 운동 개못 하는 거고 <웃음> 아니 하고... 난 요즘에 설거지를 <웃음> 하지. <웃음> <아니, 웃음> 설거지를 한다니까 내가. <웃음> 아니 나보고 그때 내가 인스타그램에 굳은살 사진 올렸더니 댓글로 운동 개못 해가지고 <웃음> 굳은살 잡히는 겁니다. <웃음> 뭐예? <웃음> 숙지. <웃음> <아니, 숱지. 웃음> 보조자 역할이 뭐냐면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끝까지 리듬을 유지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더 편한데요? 어, 그이 진짜 몸 생긴 그대로. 예. 네. 근데 봐요, 네. 지금 맨 손을 하면 잘 되는데 세만 잡으면 안되잖아 겁나 흥분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운동을 운동이나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움직임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 움직임에 조금 중량을 더해준다. 크게 안무서하게 조금 조금씩 소극적으로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식량을 소극적으로 하, 부스터 하나 보내주세요. <웃음> 부스터, 그 먼지면서 제일 잘 나가는 거로. <웃음>